안녕하세요 키다시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경 KDB펜즈에서 공제를 진행했던 폴라리스라는 커스텀 키보드 하우징에 대해 소개하고 빌드하고 타건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공제 당시 가격은 225달러로 하나로 약 25만원부터 선택 옵션에 따라 약간씩 가격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공제가 되었고 하우징 색상부터 보강의 재질, 보강의 마감, 배열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옵션은 화이트 컬러 하우징의 황동 보강, 황동 무게출 블랙 코팅으로 선택했으며 배열은 윈키리스 배열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이 e 키보드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2라운드 판매가 곧 진행 예정이며 후속 모델인 베가 키보드도 곧 공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제 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관련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박스부터 까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가 제일 설레는 것 같습니다 개봉을 하니 가장 먼저 구매감사카드가 보입니다 라는 건지 덮개를 열면 키보드 하우징과 각종 추가 파츠들이 보입니다 별도의 제품 박스에 포장되어 있지 않고 택배박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징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우징 안쪽 무게추에는 영어로 폴라리스라는 각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뒷면에는 폴라리스 심볼로고가 음각과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고 역시 각인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공제가 진행됐던 키보드라 마감이나 품질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제가 구매했던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퀄리티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블랙코팅 옵션이 아닌 일반 황동 무게추에서는 무게추가 부식이 되거나 전박이 같은 얼룩이 있는 QC 이슈가 있어서 무게추는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동 보강 역시 동일한 블랙포팅 옵션을 선택했으며 표면 마감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판 역시 안전하게 뽁뽁기 형태의 포장재로한번더 포장이 되어있고 이렇게 스티커로 밀봉이 되어있습니다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어? 뭐야? 낚였습니다 밀봉이 아니라 그냥 뚫려 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기판과 함께 약간은 생소한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품의 사용방법은 조립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키리스부터 해피킹 배열까지 지원을 하며 상판의 디자인에 따라 배열 변경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고 USB-C 타입 단자를 지원합니다 별도로 구매한 PC 보강이며 PC 보강의 타건 영상은 위에 추천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판과 보강 사이에 들어가는 기보강 흡음제와 기판 아래에 들어가는 하우징 흡음제입니다. 발포고무 재질로 제가 평소 키보드를 조립할 때 흡음제로 많이 이용하는 요가매트와 같은 재질의 흡음제입니다. 이렇게 보니 너무 예쁩니다 마치 장난감같이 한손에 들어오는 미니멀한 모양새가 너무 귀엽습니다 오씨발 <웃음> 비싼건데 다행히 멀쩡합니다 아직 영상제작용 효과음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폴라리스 키보드가 첫 공제 당시에는 다소 밋밋해 보이는 디자인과 당시엔 생소했던 가스켓 마운트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품질과 최근 가스켓 마운트 키보드가 큰 인기를 얻으며 최근에서야 재평가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가격도 떡상이고 보강판을 제외한 무게는 약 1.26kg으로 60% 배열 치고는 꽤나 묵직한 무게감을 보입니다 이 키보드에 리셀가는 레딧 거래가 기준 하나 약 60에서 9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개떡상인 것 같습니다 가스켓 마운트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강판을 결합하고 있는 키보드의 상판과 하판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고무 형태의 가스켓 댐퍼가 들어가 타건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울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타건 시 소리가 보다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도록 해줍니다 마치 자동차에 들어가는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키감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조립에 사용할 스위치입니다. 이스위치로 말씀드릴 것같습니 스톰체이서에서 추출한 초기 신신액입니다. 크라이톡스 105 오일을 사용해 윤활했으며 TX 필름과 슬로 커브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조립에 사용할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스테빌라이저로 말씀드릴 것같습니 지금부터 키보드를 조립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스페이스바 엔터, 시프트와 같이 긴키들의 수평을 맞춰주기 위한 부품입니다 때문에 철심의 수평이 틀어져 있을 경우에 다 뜯고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도 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으로 철심 끝에 날카로운 부분들을 갈아내어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전동 드레멜을 사용하여 작업했는데 드레멜이 없으신 분들은 사포를 사용하여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매끈하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작은 철심들도 모두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이제부터 철심의 수평을 맞춰보겠습니다 철심 양쪽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심을 비틀어 줘야 됩니다 저는 주사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주사기 구멍에 철심 양쪽을 끼우고 비틀어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조립을 하게 되면 키보드를 전부 다시 분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철심들도 모두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키보드를 조립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말이죠 주사기가 아니어도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많습니다 철심에 사용할 하우징과 용두입니다. 이날은 크라이톡스 207 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퍼마텍스 그리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왠지 크라이톡스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크라이톡스 그리스는 퍼마텍스에 비해 지속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심에는 그리스를 조금 더 두껍게 발라줍니다. 를 조립할 기판입니다. 조립 전 스테빌 용두가 위치할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타건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일 밴드를 잘라서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 부품은 폴라리스 키보드 패키징에 포함되어있는 부품입니다. 기판 뒷면에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을 잡아주는 곳에 부착해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이 더욱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빌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은 기보관 흡음제입니다. 이것은 황동 보강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사용할 스위치를 끼워줍니다. 납땜작 없이 밀착을 위한 빗작업으로 알파열 일부 키들을 먼저 끼웁니다. 잘된 빌드와 그렇지 않은 빌드의 차이점은 기판과 보강 그리고 스위치가 서로 얼마나 강하게 밀착되어 조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착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접전부를 하나씩 꾹꾹 눌러가며 밀착해줍니다. 밀착이 강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타건 시 먹먹한 느낌이 날수 있고 기보강과 스위치 사이 유격으로 인해 잡소리 또한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밀착이 잘 되어있으면 스위치 특유의 바닥치는 소리가 더욱 뚜렷해지며 타건음의 피치도 미세하게 고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솔더링 과정에서 수시로 밀착이 잘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며 조립해줍니다. 알파열 밑작업이 마무리되면 외곽 부분의 스위치들도 동일하게 밑작업을 진행합니다. 알파열을 먼저 밀착됨하게 되면 당겨지는 탄성으로 인해 영상과 같이 외곽부분이 들떠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더욱 꼼꼼하게 살피며 조립해줍니다. 스페이스바 키에만 특별하게 체리 구형 흑축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작업이 이상없이 완료되면 이제부턴 좀더 속도를 내어 솔더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과정은 모두 끝났고 조립의 약 85%는 완료되었습니다. 솔더링이 완료된 기보광을 하우징에 조립합니다. 기본 구성품인 흡음재로 기판의 모양이 알맞게 재단되어 있어 더 좋은 흡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동보강으로 조립된 기보광이 제법 묵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의 나사를 조여줄 차례입니다. 폴라리스 키보드 하우징은 나사 구격이 작아 나사홈이 마모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스위치 윤활 시간을 포함하여 약 5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조립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두 개의 나사홀은 무게추 안쪽에 있으므로 무게추를 분해해줍니다. 이것은 gmk 올리브 키캡입니다 키보드를 조립하며 느끼는 가장 뿌듯한 순간입니다.